n o 마 찌를 잘봐야 돼. 반지하는 는소환만 하나 올리고 던지는 건선수니까거신 하나 토놔 <웃음> 아니, 왜 자리로 옮겼어? 예? 잘안 <웃음> 아니, 뭐, 잘안 돼, 좋은 거야? 잘안 돼, 잘안 돼. 그냥 힐링하러 온 거야? 풀장비로? 뭐일하니? 형들은 불고기가 퇴단인데? 응. 얘는 뭐가 낮아서 안 된대? 뭐 낮춰 낚이는 아까 오래전 거구만 골뱅이가 많은가봐. 골뱅이랑 소라껍데기 봐. 손질 때깔이야. 소라 날주 들어가지. 뭐고떠블로 가. <놀람> 뭐, 아직 안 접혔어? 이제 펴혔습니다아한 시간 동안 뭐하고? 한 시간이 됐어요. 한 장은 네 고기를 낚아야지, 자꾸 사람을 낚고. 여기 너무 쉽지 않네. 아니, 뭐, 밥다 됐을 것 같은데, 밥이나 먹고 좀 이따 저녁 다시 하든가. 아니 이게 저녁에 잡는 물고기라 그렇지 아, 얘네들이 돌려야지 너한테 잡히지 맨정신엔 너한테 안 잡혀 <웃음> 가자 철수하자 어, 망했고 아, 어, 망했고 너 아, <웃음>